올리고당 어딨지? <웃음> 맛살, 단무지 우엉, 햄, 햄 있네 요 야, 야, 야, <웃음> 야, 성이좀 챙겨줘야. 유성이. e 챙겨줄게요 a n g e it, y 든 a 이제 뭐 이름 o n t need to change it, yeah. y o 밥 don't n 면 e d to change it, yeah. You don't need to change it, y e a 자, 일단 기름을 딱꽉 냅둬세요, 그러면. 네, 맞쌔. 어, 네, 떡이 상해가고 있잖아. 더 뜨거워야 돼? 원래 아, 네. 네. 뜨거운 물에 풀리긴 하는데 괜찮을 것 아, 같아요. 어, 야, 그거 안 구워지는데. 그리고 그냥 쓰는 냄이야 얘. 아니, 구워. 물이 아니, 야 그러니까 얘는다 조리가 됐어, 남냄이라고 이거, 이게. 오, 세상 좋아졌네요, 여러분. 조리가 다 돼서 나오는데 괜히 구웠네요. 근데 왜 구웠어요? 원래 구워야 되는데. 그쵸, 그쵸. 일단 가자, 손을 씻었고요. 떡볶이 집 가자. 김밥 이요 어? 이 정도면 되나? 이거 손 정도인데? 너 일로 와세요야 얘들아. 세 어디 있알아 위성이 챙기라니까. 저기가 그렇게 할일 없으세요? <웃음> 지금? 요리하는 남자. 다니까잠시안요 중간 점검하는 거한번 할게요. 소스, 네. 이 소스 만드신 건가요? 네 제가 직접 만들겠습한번 보겠습니다. 네네. 손을 주시죠. 혹시 소세지가 어디있나요? 혹시 어, 이거 다 가져가. 아좀뭘 뭐, 하시지 마시라니까 아니, 자꾸 아니, 뭐 건드세요. 진짜, 진짜 믿어봐. 셰프! 얘 자꾸 아, 아 얘네. 아. 이형 이 자꾸 이상한 거 만져요. 진짜, 안 돼요. 믿어봐. 믿어보세요. 여기에서까지 굳이 리더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죄송한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그럼 감소개 한번 해주시죠. 다한이 마음을 알것 같아요 하나요살지 홀리는... <웃음> 어, 나 알고 아나살지알아 근데 난먹으로만 이거 어, 진짜 데 근데... 야, 저는 목마르니까 음료수를 먹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형뭐 먹었어? 저도 뭐먹었어 <웃음> 그렇지. 아해. 아, 아 아프지 않았어뭐 먹었어? 안 먹어. 뭐먹어잘한다햄 <웃음> 먹었네. <안> <웃음> <웃음> 햄 먹어. 었햄 조리 흔들어. 내가 안 내가 먹었어. 뺏어 먹 <웃음> <웃음> 이리 와. <웃음> 이리 와. 아니, 왜 이걸? 예. 햄 별로 없어. 내가 뭘 해요? 나와, 형이 보여줄게. 흘리면 형이... 아니 진짜! <웃음> 저형 진짜... 그 나와있고 누름이라 써져 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연다니까, 아니 아, 이렇게 넣는 게 제일 깔끔한데... 아 응원이라도 이렇게 할게요. 국승준! 파이팅! 아네 감사합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아네 감사합니다. 어서 화이팅 화이팅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요 그렇죠. 주방장. 주방장만 있으면 돼 오이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잘놀아 그렇지 그렇지 목도 잘랐고요 양나 소세지도 칼집도 냈고요 파도 썰었고요 떡도 불렸고요 자 특제 소스 제가 만들었고요 오이는 이거 아소 형이 자르다가 하는 게 잘라가지고 이 오이는 수생 불과입니다. 독극이 <웃음> 네.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. 후 음. 소세지 김밥이요? 음! 기회나! 음. 맞네. 할수있 어, 이거 스팸 들어간 거아 터질 것 같은데? 몰물 김밥이야? 김와 아, 진짜 안 접히는 것 봐. 내가 잘못 자를 뿐. 아 이거 이런 건... 아 그렇지. 너무 떨구셨어요. 아또 터진 거 없죠? <웃음> 이거 터졌다. 응, 터졌다. 아 이거 오이 넣으면 왜요? 왜요? 네, 아, 괜찮 <웃음> 뭐? 잠깐, <상큼> 봐봐. <웃음> 응. 아, 아 어, 이런 거좀 살짝 떨고는상아아 이거 카카오톡 는지 이거 막 이게 훨씬 더 맞는 진짜 카메라 타고 어나오늘로서 느꼈어, 거의. 뭐? 자, 김밥 끝. 자. 와. 이많은데 아 어때요? 아 비주얼 괜찮죠? 아, 가자. t 이 제거. 제거. 제거. 요거 제거. 제거. 제거. 제거. 거제요 제거. 제거. 제 음식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맛. 플레이트 음. 맛이 제일 중요해요. 아무리 예쁘게 해도 맛없으면 안 먹고. 그래요. 일단 요 고기 중에 하나 먹어보세요. 아, 드세요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 고기는 제가 여러분 그냥 불라고 구운 고기예요. 아 진짜요? 가져와서 소금이랑 이런 거 찍어주세요. 네. 나도 물 좀. 어때요? 탈해진다. 음 맛있지? 어? 나도 음. 하나만. 저거 왜? 음. 아, 음. 그 장면을 빼먹었다. 아, 울트. 아, 아, 아, <웃음> 아 슬레이트 시켰습니다. 어, 하나, 둘, 셋. 예. 자 우리가 드디어 한 30분만에 저희 모든 음식을 30분이요, 30분간? 30분간? 30분간? 30시간 어? 아닌가요? 이거 3개 하는데 3시간? 3시 <웃음> <한> <웃음> 1시간, 1시간, 1시간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있죠? 네. 다음부터는 시켜먹자! 시켜 먹자! <웃음> 그러면 우리 뭐 하나를 하면은잘 먹겠습니다 하나, 하나, 둘, 셋잘 먹겠습니다! 먹겠습니다. <웃음> <우와. 근데> 이거 <웃음> 근데 집 들이온 손님 주려고 만들어준거 아닌가? 들이온, 들이온 들어와! 들어와, 들어와! 비면들어 사전에 이미 다 드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 어찌로는 그 숙소에서 우리가 다같이 음식을 해먹는게 처음이지 그아 진짜 처음이지 진짜 처음이고 이사하기 전에서 한 번도 해먹은 적 없잖아 요 그치 우리 애는 음식을 안 해먹고 사먹으니까 근데 재밌다 일단 그리고 우리가 숙소 옮기자마자 가장 좋았던 게 자고 일어나잖아 그럼 방에서 눈을 뜨면은 시야가 확실히 넓어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어. 화장실까지 좀 걸어야 되고. 멤버들이 안 보여. 어, 그거 좋아. 패션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. 침대로 바뀐 거 아니에요. 음, 아, 맞아. 아, 근데 형도 매트리스가 너무 높아서 떨어지게 일부 직전이야. 야, 좀, 나도. <웃음> 나좀 무서워. 아, 근데 진짜 폭신해. 맞아. 잠 눈이 잘 와. 그 가짜로 폭신하진 않죠? 아! 아, 아니, 지금 방송 중 방송 좀. <웃음> 아, 미안, 미안. 미안. 안해 미안해. 그래요. 네, 우리 킹메이커.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더 먹어야 되겠죠?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잠시 카메라를 끄고 이걸 살짝 정리하고 네, 새로운, 모습, 새로운, 새로운 모습으로, 모습. 모습으로 응. 다시 돌아갈게요. 우리 여기서 그거 어때? 하나 둘셋 하면 이렇게는 좀 너무 울대공 두고 요공 있는 거야 요 아니, 그딱해 가지고 딱 앉으면 체크 하잖아. 하자마로. 진짜 가자. 진짜 떠서딱 앉기로 앉딱 가자. 하나 둘셋 쓱. 아! 아! 저기요. 그거을고 나. 와, 내가 썼. 진짜 오자요. 나뇨! 야, 마시면이라도 죽어버려. 너 그냥.